제가 20대 초반에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자친구와 강릉으로 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벽 3시쯤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 역에는 편의점도 없고 너무 캄캄해서 남자친구랑 아침이 될 때까지 있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와 여긴 진짜 뭐가 없다 왜 이렇게 캄캄해?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은데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숙소 같은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얼른 찾아서 들어가자 그렇게 사람도 가로등도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검은 바람막이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함을 느끼던 그때 마침 눈앞에 무인텔이 보이는 겁니다. 저희는 얼른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저희를 뒤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남자는 딱 봐도 수상했고 저희 뒤에 말없이 가만히 서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친구와 무인텔 기계에서 방을 선택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저희가 묵을 방은 5층이었지만 그 남자를 따돌리기 위해 5층에서 내린 다음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6층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얼른 방에 들어왔는데 무서운 마음이 남아있어서 잠을 못 자고 계속 침대에 앉아있었어요. 신고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 사람이 저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것이 없었기도 하고 그저 그냥 이모인텔에묵으러온 사람들 중한 명일 거라고 믿고 싶었죠. 그렇게 한참 침대에 앉아 안정을 취하던 중 잠시 후 밖에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쿵 곧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고 잠잠해졌는데 무서워서 잠도 못 자는 저를 남자친구가 안심시키더군요. 아까 그 남자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6층 눌러서 따돌렸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를 거야 걱정 마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군지 살짝 보고 올게 뭐? 안돼 가지마 아까 그 사람이면 어떡해 위험하니까 그냥 나가지마 저는 위험하다며 남자친구를 말렸고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긴장도 서서히 풀리고 피곤이 밀려와 잠깐 눈을 붙였는데 모텔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전화를 받은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모텔 주인이 지금 살인사건이 났다며 1층에 경찰이 와있으니 저희한테 잠깐 내려와 줄수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1층으로 내려가 보니 경찰 두 명이 와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경찰과 대화하고 있는 모텔 주인 아주머니 어젯밤 그 낯선 남자는 제 직감대로 강도였고 범인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난뒤 무인텔에 주인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무인텔 창고 같은 방문을 따고 들어가서 마스터키를 훔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6층에 있는 걸로 착각한 그 남자는 6층으로 가서 마스터키로 방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혼자 여행 온 젊은 남자가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그 남자의 돈을 훔쳐가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잠에서 깨고 나서 둘이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여행 오신 남자분은 강도의 칼에 찔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1층 CCTV에 저희가 강도랑 같이 찍힌 영상이 있었지만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경찰들은 저희에게 그 강도의 얼굴을 봤는지 인상착이나 이런 걸 묻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어젯밤 복도에서 들린 그 발소리. 그 남자는 6층에서 여행 온 남자를 죽이고 5층으로 내려와서 저희를 찾아다녔던 걸까요? 만약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복도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정도 지나서 경찰관에게 가끔 가다 연락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범인을 못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 번호도 바뀌고 그때 남자친구랑도 헤어져서 그 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바람막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은 가렸지만 입만은 웃고 있던 그 남자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그때가 생각나서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범인 꼭 잡았기를 바랍니다.